안녕하세요.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현장 정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입지기 조건도 왕산리에 입지를 하였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나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상권들도 바로 앞쪽에 있어서 굉장히 도보 생활하시기가 좀 편리한 곳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외대 앞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광역라인도 광역버스라인도 굉장히 좀 잘 정비가 되어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번 세대는 대단지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어,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 면적도 30평 그리고 전세대가 3평 정도의 어, 전세대 테라스를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이점이 있는 그런 세대고요 어, 지금 1층 세대 그리고 지층 세대 그리고 복층까지 좀 다양한 세대가 어, 모두 보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보시면 은좀 다양한 타입 선택해 가지고 어, 입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드니타운 소개 영상입니다 현관 모습 보고 계시고요 벽쪽으로는 템바보대 형식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하단 띠움 시공으로 되어 있고 신발장 4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관에는 지금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문이 크게 보여서 좀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넓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은 포슬린 타일로 마감이 되었고 줄눈 시공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 곳은 1층 정원 테라스 세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테라스가 약 3평 정도 제공이 되고요. 이 앞쪽으로 데크로 마감되어 있는 곳은 1층 세대만 사용하실 수 있는 넓은 데크 테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화단도 있고요. 이쪽 공간으로 테이블과 의자 배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바닥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은 2층이나 3층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전 세대가 테라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라스 쪽에는 이렇게 전기 코드도 나와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가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상품입니다. 삼성 비스코프 냉장고, 냉장 냉동 김치에서 세칸 모두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식탁 배치 공간 같은 경우에는 4인용 식탁을 배치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주방에는 이렇게 넓은 싱크볼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앞쪽으로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거실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끝쪽으로는 인덕션과 후드 설치가 되어 져 있고요. 반대편에 밥솥자리 수납공간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바로 다용도실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벽쪽 끝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하면 되게, 되실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전동건조대도 배치가 되어있으니까 공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으로는 보조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은 하부장과 민싱크볼 그리고 이곳 가스쿡탑을 설치를 해주셨고요. 선방과 환기창까지 잘나와진 모습입니다. 이쪽은 공용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 앞쪽으로 작은 화장대 공간이 나와있습니다. 걸과 이렇게 수납공간도 잘 형성이 되어진 모습이구요 안쪽 욕실은 샤워부스 형태로 나와있구요 깔끔한 인테리어로 완감이 되어있습니다 걸 뒤쪽으로 조명도 아주 이쁘게 잘 나오는 편이네요 바로 옆쪽은 안방인데요 안방은 이제 마루로 마감이 되어있고 드레스룸 굉장히 또 크게 나와있는 모습입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있고 안방에서 보는 조망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숲조망 바로 보일 수 있게 되어있고요. 양개형으로열수 있는 드레스룸 안쪽으로 수납공간 충분히 여유롭게 나와있는 모습이고요. 부부 욕실은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일체형 샤워 공간, 일체형 샤워기를 사용해서 공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샤워 공간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네요. 현관 앞쪽으로 작은 방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방은 문을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녀분의 방으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작은 방이지만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편의 작은 방도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방도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